오랜만에 돌아온 네프트 맙동산은 태평양의 쓰레기 섬에서 순식간에 배를 업그레이드한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연비는 배가 고파졌는데. 너무 배고파서 지금 어 말이 잘안 나오잖아. 시간이 11시인데. 그래서 스프로 아온 거야. 저녁을 왜안 먹어. 그냥 먹었어 근데 배가 고파 돼지야 건들지마 나 지금 마법의 날이야 하 <웃음> 잠깐만 <웃음> 야! 마법 방패는 안돼 난 물리공격이라서 못뚫는다고 음. 마법의 날 때는 아무도 건들면 안돼 이게 부모님이라 해도? 응 그게 있어 마법의 날 때는 삼시대끼 챙겨 먹어도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거 안 궁금할 때가 있다안 궁금하다고 <웃음> 형 여기 형을 위한 닭다리 고기야 김네 치킨 어디 갔어? 어, 아니야, 지금 야, 나 그래도 이거 그래도 형한테 저거가 뭐야? 채울라고 <웃음> <웃음> 모양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뭐. 먹기 전에 여기 굽네 치킨 있잖아, 굽네 치킨. 어, 새다리. 그 병어도 그 별미야. <웃음> 아 되게 조금 차네 새다리는? 오, 많이 찬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무슨 대화 흐름이었어? 필라델피아면 <웃음> 크림치즈 아닌가? 아니, 그 그러니까 방금 무슨 대화 흐름이었어, 우리? 생 틸라피아가 나왔는데 저걸 내가 필라델피아로. <웃음> 우리 언제 그런 아... 거 따졌어? 난 내가 순간 뭔가 인터넷 방송의 트렌드를 못 따라하고 있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래, 좀... 인터넷 방송도 많이 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형이 잘못한 거야. 형. 최근에 좀, 좀... 어? 세대를 읽고 친구도 좀 만들고 밖에도 어, 나가고. 세대를 모르네 지금. 보니까. 무슨 세대? 그 맑은 눈에 광이 안 봤어요? 눈좀 동그랗게 떠고. 근데 정육수... 그분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쁘다. 아니 예쁘시겠지 왜 짜증내 근데 예쁘시겠지라면서 나 오늘 마법의 날이야 그분이 예쁜 게 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게 아니야요나게 할래 자꾸? 아너 때문에 그냥 바닷물 먹었잖아 나의 말을 끊지 말라고 양치해 그걸로 소금물로 양치하면 목에도 좋아 아 고급 그릴 만들었다 고급 그릴 오. 나이스 아, 벌써 아이 깜짝이야 어, 어 좋아요 그래. 고급 어? 그릴 너무 좋아요 너가 지금 빗소리와 나의 그 여자의 그날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있어 명심하라고 <웃음> 너는 우리 막동산에서 여자를 대표한다 알겠나? <웃음> 메모에놨다가 여자친구 생겼을때 마음날이다 그러면 그런... <웃음> 와우 서프라이 즈그럼 이제 바로 머리카락이 잡히는 거야 이제 그 기분이 항상 달라진다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두딱 치고 이제 먹을 것만 다 주면 돼 근데 연비야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썸네일로 써도 되니?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우리 이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얘기가 너의 마법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웃음> 그거를 좀 확인해 주겠어? 일단 그날 물어봐봐요 그날의 감정에다까아 업로드 날 물어볼까? <웃음> 어, 업로드 날알겠어 부디 긍정적인 검토 바래 뭐 어차피 뭐 썸네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쓸것 같으니까 얘기하자면 그날에는 배고프지 않아. 진짜 끝까지 배고프지 않아. 밥을 안 먹잖아? 그러면 은 배가 고파. 뭐야. 나가 밥을 또딱 하잖아? 배가 안 고파. 그날은 혹시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날이야?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날이야. 진짜로 이거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걸? 배가 안고파! 나 진짜 배고프기야 고장이다! 배꼽치기가 고장 났는데 그다 갑자기 배가 고파! 미친 듯이 배가 고파! 너 어지러울 정도로 배가 고파! 그렇게 배가 고팠다가 또 밥을 먹으라잖아 배가 안고파! 미안한데, <웃음> 미안한데 우리한테 공감을 얻어내려 해도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 <웃음> 어! 밑에! 밑에! 물고기 나간다! 물고린가 물고기인가 우와! 섬이 크다! 봐너 오늘 확실히 다르긴 해. 다른 날이랑. 방금 있는... 야 물고기 지나간다가 아니라. 어야 야, 뒤에 야 밑에 물고기 나간다. 물고기 나간다. <웃음> 야 물고 물고기 야 물고기다. 물고기, 물고기 발사. 발간다. 히히 물고기 발사 히히. 아 젤리 먹고 싶어. <웃음> 젤리 먹을까? <들고 올까? 웃음> 흐름이라는 게 없네. 삶의 흐름을 찾으려고 왔다. 삶의 <웃음> 흐름이 원래 흐름이 없고. 갑자기 어 인생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생길 때 교통사고가 흐름이 있는 거야? 교통사고도 흐름이 없는 거야. 어, 야, 흐름이 어. 근데 나, 나 흐름이란 게 궁금한 게이섬 원래 있는 섬이었냐? 근데 우와. 엄청 크네. 아니 이거 저거 아니야? 그 뮤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소리 뭐 섬인데 이거? 어 그래? 어씨좀 살벌한데? 근데 저 나무들 다캐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 나무들은 못 캐는 나무라는 걸난 알고 있지. 누랑 누구랑 얘기해? <웃음> 근데 나 이번 턴에 나 건축 좀 해보고 싶음 우리 좀 여기 서 쉬자 <웃음> 어그러려고멈췄 <웃음> 그날은 띄어쓰기도 이상해지는 날이다 모든 여자가 혹시 근데 다 저래요 여러분? 아니 이게 그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입을 꾹닫고 말하고 있진 않은 거야 아니야 너 말하고 있어 그니까 러 지금은 내가 오늘 말하는 거고 뭔 소리야 요 오늘은 참을 수 없어 배가 오프거든 케빈이 형 뭐라 하는지 말좀 해줘 좀, 좀, 좀 해줘 봐 <웃음> 천장 어떻게 만들지? 천장? 이거 나무 바닥 이거구나 <웃음> 이제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네? <웃음> 배고픈 부딪게. 걸 어떡해! 정말 아, 미안. 배고프다고! 미안! 맛있게 먹어 옴비야! 아 뭐야 이거! 아 견고한 기둥이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이거 중간에 기둥 또 세워야 되네? 지금 유리 말고 저 화덕을 늘리자. 그러니까 모래가 필요해. 모래가 유리야. 모래로 우리 점토랑 합쳐서 차르를 응. 만들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유리를 넣. 넘... 아 그래. <웃음> 알아들으라고. 말을 똑같이라도 해야 알아듣지 않네아 그래. <웃음> 형나 힘들어. 아 젤리 먹고 싶다. 진짜 힘들어. <웃음> 저거 약간 까방권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런 거네 그런 거야 지금 어쩔 TV 딱 시즌에 놨어 지금 어떻게 해, 뭐. 저거 마법 방패라서, 마법 실드라서 이거? 저거 마법방패라서 마법실드라서 이거 물리공격도 안 통해 아. 하지만 마동석의 물리공격이라면 어떨까? 그거는 통하지 대한민국 영화계 장르가 막 여러 개 있잖아 뭐 로맨스, 호러, 스릴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 장르가 하나 추가됐어 마동석 어 마동석이라고 어 보거다 보거. 보거 어? 보거 벌써 나와? 보거 먼저 뭐야? 나오는 거 아닐까? 그거 터졌다. 그거 벌써 나오는구나. 음, 그거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어? 뒤질래 뭐, 뭐, 뭐, <웃음> 아, 해초 좀 거시기 해서 그 연구 좀 해볼래? 어. 우리 산소통 만들자 산소통. 오, 벌써? 어, 그럼. 진도 엄청 빠르네. 자, 여러분, 복충 구조 바로 세웁니다. 오, 어디서 산소소리 안들래 어? 아 이거 해먹었다 하나 어? 그 하나의 구물왜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인벤창에들어가 있어서 내가 여기 설치했다네? 거기에 설치를 했다라? 아 어쩐지 굉장히 불편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 <웃음> 위에 2층 어떤데 바로 야 이거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까? 대칭으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우리 신경 쓰지 않을게 아 진짜? 싶으면, 우리가 살 집인데? 뭐 만들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부신 다음에 상어가 부셨다 그러면 돼 2층인데? <웃음> 어? 잠깐만 이게 되나? 혹시? 잠깐만 이걸로 이으면 다 되나? 어? 뭐야 이거? 그러면은 저기 위에다가 기둥을 설치하고 요렇게 설치해버리면 이게 또 4칸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게 뭔 물리법칙이야 이게 이거 엄청난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넓혀버리면 진짜 엄청난 구조물이 되겠어 일단은 근데 대칭으로 하는게 마음이 편하긴 한데 못이 엄청 들어가 스크래이아 괜찮아 여기, 여기 바닥에 맞네 됐다. 에휴, 왜 이딴 게임만 잘해가지고 롤을 잘해야지. 알로란트, 알로란트는 그래도 좀 해. 집 불닭이라고? 무식가네. 닭딱이는 좀 무지 당할만하지. 초딱이 금방이야. 그렇게 말하고 초딱이 못간 사람은 나 지금 옆에 수두룩 봤거든. 아! 어, 아, 아 생상어 먹었잖아. <웃음> 너가 먹었잖아. <웃음> 아 생상어 먹었네. 아니 너가 먹었잖아. 아! 멘탈 공격 자제요. 아 이게 다 따기라 실수하는 건가? 자꾸 그러면 어. 내 마법의 날이 시작돼 버려. <웃음> 나도 그럼 마법의 날 만들어. 아니 마법은 나 하나만 없게 안 하는데 여기서. 시작 이 되어 버릴 거야. 조심해라. 아, 그러면 나 진짜 진가를 보여줘. 어 아직 뭐가 된게 아니야? <웃음> 우리 충분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고 뭐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이섬안 가도 되냐? 이섬 스토리 섬인 것 같지 안 없어지겠지 이 섬은? 이거 그거 그 나오는 섬 아닌가? 그 엄청 큰 새. 아니야 그 그거는 약간 도시 같은 곳인데. 막돌 날리는 새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나중이야. 되게 나중. 아 그래? 응. 안 돼. 생는 메기가 떨어졌어. 이거 보여? 아생 메기. 뭘 보여? 와. 와 엄청 커. 내가 잡은 새 메기야. 네가 잡은 메기. 병원은 이제 굽지 말자. 병원을 어떻게? 병원. 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병... 어, 야, 이거 그거 있다. 모드 중에 자동으로 소팅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 오른쪽 위에 버튼 생겼는데, 이거 열었을 때. 오. 음. 아 상자에서. 그러니까 내 인벤토리에 있는 거를 싹 가져가 줘. 오. 어, 그런 편리 딱딱이 한게 있는데. 원래 우리 오리지널 레프트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쓸데가 없어갖고 막 쌓였었거든 자원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 쌓였었거든 근데 이렇게 소비가 되네 이게 이거 진짜 나중에 크루즈 되겠다 이거 <웃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늘려가지고 어한 번에 막 엔진 막 스무 개 켜면서 막 초고속 항해 아니 내가 나무를 상대에 다 넣었는데 나무 누가 다 가져갔지? 저요 엄청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굿이나 열심히 열심히 지금 낚시하고 있어 굿걸 굿보이아 굿걸 건드리지마 야 이거 지금 섬에서 보면은 장관이겠다 이배 지금 날개를 펴버렸거든? 배가? <웃음> <웃음> 레드불이네 굿 음, 날개를 펴버렸어 어걸 굿걸 굿걸 굿걸 굿걸 리네굿 너무 많아서 그런가봐 와걸 굿걸 굿걸 굿걸 굿걸 굿걸 굿걸 굿걸 이걸 굿걸 가걸 굿걸 굿 어.. 지금 이만한 무게의 배를 저 쓰레기통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게 더신기한거예요 대형 쓰레기 청소배 나이스 어? 형! 어? 야 형을 위한 선물이야 뭐야? 철창이구나 상어 상어잡이용 던졌어? 어 던졌는데? 다시 던져줄게 여기 왜 안보이지? 먹었는데 누가? 아여기있다 어어어 주웠어 주웠어 아 어, 어, 죽었어, 죽었어. 아니, 깜짝이야 야 근데 우리 용광로 만들어.. 어 만들었네? 야 그러면 얼른 낮댔을때 섬에 갔다가 오자 오! 이거 왜? 왜?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아 상어 어뭐 어떻게 상어 한번더 잡아? 한번더 잡고 가자 나 아이씨 길에. 아이씨 가질 못하게 하네 저 상어 오면 안 되네 그냥 죽어 근데 상어는 안돼 네. 죽엄마 내가 그래도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많은 밥이 생겼지 어나 지금 내 수중에 고등어 고기 엄청 많아 내가 상어 올리려고 내가 뺐거든 아까 근데 진짜 금속창 이 있으면은 상어 잡는 거 일도 아니야 금속창이 나무창보다 조금 길거든 아 진짜? 진짜 한 대도 안 맞아 이거면 그런 말 하면 바로 맞던데 안, 안 맞아 이거 내가 나... 일부러 예능감 살릴라고 일부러 맞아주지 않는 이상 안 맞아 이거 이번 생존기 때는 상어 한 진짜 100마리 잡겠는데 어 산소통이다 야 물통 만들기 전에 산소통부터 만들어버리네 우리는 뭐냐 음. 어? 돼지 소린가 이거? 여기 돼지 섬이야? 아니 이게 뭔가 없었던 섬이 생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어 진짜 돼지 있네? 어 돼지 있어 아이고 아 아프다 아 돼지한테 맞았어 아니 이런 미친 돼지 아야 아 야, 어, 아파 아야야 꽂혔어 아 이런 미친 돼지가 있나 아, 우와 죽어 우와 아 미쳤네 아왜 어, 그래? 어 됐다 죽였다. 어 굴렀다. 어, 어 돼지고기. 대굴로. 돼지 나 지금 진짜 삼겹살 먹고 싶어. 지금 먹으러 갈까? <웃음> 진짜? 내일 촬영하는 거 구경 와서 삼겹살 먹어. 어 좋다. 야 뒤풀이 저녁으로 삼겹살 먹자. 와. 야 이거 근데 일단은 저 정상까지 올라갔다 와야겠지? 그렇지 그렇지. 어아 근데 이런 섬이 진짜 있었나 왜 생각이 깜빡해 안 나지? 어, 어 깜짝이야 나 여기 원주민인 줄 알았네 들이. 우가 우가 <웃음> 하면서 아니 아막 우가 우가 어, 하면서 뛰어가고. 여기 뭐. 저 있네 저그돌 던지는 새. 있다고? 응. 응? 어? 엥? 어? 진, 야 진짜 있네? 아 뭐지? 돌 캔다 돌 캔다 나 화살 없는데. 아니 이런 섬이 있었다고 초반에? 우리가 섬을 아 되제다 난리네. 아나 꽂혔어. 나 꽂혔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얼로 왔어 이거. 야 너네가 다 파밍 하고 있지? 야 근데 우리 배가 왜안 보이냐 나는? 정상에 올라오면 보여. 아 새. 아새 근로 갔냐? 아닌가? 새가 지금 두 마리인가? 내눈 앞에도 있는데. 팔을 팔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웃음> 아야 아이돌 맞았다. 아이 미쳤다. 야야 죽겠는데 이러다. 죽으면 안 돼요. 야나 일단 배 찾고 있을게 내려가서 파밍 할 만큼 해봐. 아 여기 저거다. 어?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코큰으로 간단미시, 미끼 이런 거다살수 있었어 간단미시? 심하다 너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연비 생각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요즘에도 영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비의 캔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아까 요쪽에서 왔던 것 같은데 우리 배 요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우와 우리 배봐 여러분 <웃음> 이야 저 날개 정말 대단하네요 아 내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나 했더니 여기서 그때 엄청 사가지고 쓰레기큐브 해가지고 엄청 막 했었어 나는 어새 바로 내 앞에 새가 내 앞에 새가 있어 내 앞에 새가 이런 돼지고기 캤어? 아까 케빈이 캤어 아, 내 진짜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이다가 쇠주한다. 쇠주는 좋은데. 응. 삼겹살에 타이다 한 캔. 타이다 아, 한 캔이 너무 정신. 사다리 뭐야? 올라가라고. 아 사다리. 아예 미치 미친... 도끼 만들어야 되네. 설마 반대로? 어어. <웃음> <웃음> 어, 반대로 됐어. <웃음> <웃음> 이게 딱 돼서 아닌 거 같으면 돌려야 돼. 이렇게. 여기서 낚시하면 되지 상어다 상어가 물 무는 소리가... 응, 나 물렸어 아아 아, 너가 물린거야? 야 위에서 털건 다 털어온거야? 뭐 나왔어? 별거 안나왔어 그냥 그 상인 있는데야 아 그냥 그런거야? 어. 야 근데 요정도 지었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냐?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안돼 아 아닌가? 20분 못 채우나? 초반이랑 후반이랑 해서? 근데 대부분 <웃음> 마법 얘기랑 <웃음> 그거.. 그게 2화 아배 너무 멋있는데? 잘 만들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기둥 세우고 날개 또 피고 이런 식으로 막 넓혀나가면 아니면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하면 대박이겠지 아하! 아하! 아하! 아하! 하.. 피.. 이아아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거였어? 어? 아니 물을 먹어야 된다는 <웃음>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딱아 기억이 났다 아하 한 다음에 어 아니 하 아하 아하. 아하. 아니 의식의 흐름을 아니야? 일일이 설명 안해도 된다고 <웃음> 진짜 쉽지 않다 자 요거 요거 바닥만 설치하고 가자 왜냐면 분량이 다안 채워졌을 수가 있어 야 요거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길게 늘리는 것도 일이겠다 맞아 오! 왜? 새가 돌을 여기까지 땡기네? 새가 돌을 여기까지 땡기네 아아아아저돌 던지는 새가 순간 이해를 못한 나를 용서해 주렴 어쟤뭔 아,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새가 돌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던진다 새가 돌을 영끌 했다는 거야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공격을 한다 새가새도뭐집 쌌어? 영끌했을 때? 영끌적이야? 고노, 고노 도리 번호방곰이야 그란노 스폰서데 오피시마스 아 맞다 요즘에 제가 드라마 카지노를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오 음, 최민식 씨 나오는 거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거든 아 뭐야 여기 안 채웠네 아 역시 말하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왜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걸까 어? 항상 이게 문제야 하나에 집중하면 뭐 다른 거 하나가 되는 게 없어 방송도 하지 말지 그러냐? 게임 안 하지 그러냐? 그러면 저게 바로 마법이야 뭐라고? 갑자기 짜증이 확올라오며다 다시 다시 다 뚫어버려 이거 딱 그게 마법이라고? 어 그지 렇케빈 누나 <웃음> <웃음> 혹시 아니, 그럼... 병원 갔다 왔어? 뭘 병원을 갔다 와? 됐어?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그거는 태국 갔다 와야 돼. <웃음> 요 정도 늘려놓고 그 다음에 2 층도 이 정도까지 늘리면은 좀 웅장하겠지 공간도 아, 충분하고. 아 그게 네개 있어. 어 뭐야 어디야? 아잇. 죽어 이씨. 아 이거 이...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지? 그냥 새로 만드는 건가? 아니 남아있어? 어 남아있으면은 그 플러스 모양이 따로 있어 그거를 휠을 돌려가지고 한 다음에 새로 했어 한... 아니, 많으니까 아니, 우리가 뭐 지금 애길 필요가 없잖아 우리 그지야?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슬슬 요 담수가 아니라 정수기를 좀 놔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이게 물로부터 멀어졌어 이제 이 자리가 불편해 왜내말 씹어? 끌 거니까 진짜 나 시작되어버려? <웃음> 알았어 그만해 하지마 낭비야 낭비하면 뭐 어때 화살도 이거... 낭비 나피 차는 것도 낭비 음식 먹는 것도 낭비 다 낭비라고 체력 어차피 안 달잖아 아니 달아 안 달아 팀킬 안 돼? 어 아, 봐봐 요 나이... 지금 몸에 화살 꽂고 당기잖아 아 그래? 봐봐 연비 봐봐 형 하지 마라 아니 안 달다니까 진짜로 하지 말라고 했다 뼈야겠다 아니... <웃음> 안달는데둘다 <진단. 웃음> 달아 안 달아 형 봐봐 맞았는데 하지 마라 달고 안 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맞아! 내 몸에 그딴 게 지금 붙어 있어야겠어?